이게 어딜 봐서 팀원들을 치료해 줄을거 같이 생겼냐고 내가 봐도 아니거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전고입니다자 지금 보시다시피 할로윈인 스킨이 이제 할로윈 이벤트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어... 예, 할로윈 이벤트에 맞추면한달 뒤인 11월 2일날 끝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할로윈 이벤트와 함께 전시즌에 있었던 스킨과 더불어서 다시 할로윈 스킨이 새롭게 추가된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스킨이 추가됐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먼저 간결하게 살펴보자면 전체적으로 이제 전시즌에 있던 거랑 추가가 새롭게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모든 묘비 그 승리 포즈는 다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되었고요. 자, 그리고 그 공통 스프레이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제 즐거울라는 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은 양의 공통 할로윈 스프레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겐지 같은 경우에는 추가된 게 없고요. 대, 대신에 호박 조각하기가 이제 다시 그 전리품 상자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둠피스트는 추가가된 게 없어요. 라인너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 시즌에 구입할 수 있었던 아, 전 시즌이라고 하면 좀뭐 하고 전 이벤트에서 구입할 수 있었던 콜드 아르트를 이제 하실 수 있고요. 자, 새로 생긴 감정 표현은 호박 감타 감정 표현이 있습니다. 호박을 꺼내서 이제 홈런을 치는 오후야. 홈런을 치는 모습이죠. 자그 다음으로는 이제 로드오그인데로드오그는 이제 전 시즌에 그 마스터, 마스코트로 쓰였던 정켄슈타인의 괴물 로드오그 스킨을 다시 한번 이제 전리품 상자를 통해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로드오그는 하이라이트가 추가가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성큼성큼이라는 하이라이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쿵어 하는 아주 아주 위약감이 넘치는 로드오그의 그런 모습이죠 자, 루시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박 트래핑이라는 이제 승리 포즈가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원래는 없던 승리 포즈죠. 자, 그리고 아이고. 자, 그리고 리퍼 같은 경우에는 전 이벤트에서도 호박이라는 스킨이 출시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엔 또 드라큘라라는 새로운 스킨으로 이제 할로윈 전설만 두 개요. 리퍼 혼자 근데 상당히 이제 총도 그렇고 스킨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게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연출 영원한 안식 이걸 이제 다시 할로윈 전리품 상자에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 매크리 매크리 또한 이제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스킨이라는데 바로 반헬싱 스킨입니다 팔쪽을 보시면 이제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대충 이런 느낌의 새로운 스킨이 추가되었는데 상당히 괜찮고 멋있는 스킨이에요 네.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전, 전 시즌에 아, 전 이벤트에서 굉장히 획득하고 싶어했던 이 메르시 스킨 메르시 마녀 스킨 이 스킨은 천원으로 천 크레딧으로 지금 구매가 다시 가능하고요 이제 얼른 모아서 다시 메르시 마녀 스킨 싶었는데 획득하지 못하신 분들은 마녀 스킨을 획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뭐 따로 추가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메이스킨. 메인 메인은 이제 원래 없었지만 새롭게 강시 이제 스킨이 추가가 되었는데 역시 중국답게 강시 스킨이 추가가 되었어요. 자, 그에 맞춰서 이제 감정 표현도 이제 강시처럼 콩콩 하는 감정 표현이 생겼습니다. 콩콩 콩. 이거 진짜 강시 스킨 끼고 이제 다시 이렇게 농간하면 정말 짜증나 그런거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따로 추가된거는 없고요자 바스티온도 전시즌에 있었던 묘비석이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탐나는 스킨은 아니에요 제가 봐도 음 그렇게 탐나는 것도 아니고 뭐 당연히 뭐 묘비나 굳이 하자면 이 귀여운 묘비 묘비나 이제 해야되고 따로 추가된건 없고요 솔저도 역시 전 이벤트에 있었던 불멸자 이 머머리 아저씨 스킨을 이제 다시 할로윈 전리품장자에서 획득하거나 아니면 또이 가격인 250 크레딧을 주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뭐 따로 이렇게 추가된건 없고 역시 역시나 묘비 묘비도 이제 제일 재밌죠 어, 오버워치 가, 솔직히 승리포즈 중에서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뭐 따로 추가된 거 없고요. 손보라도 뭐 추가된 게 없어요. 얘는 아 맞다 승리 포즈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승리 포즈 호박 꼭두각시 이번에는 호박을 이용한 승리 포즈가 좀 많이 추가된 거 같았어요. 자 그거 말고는 뭐 추가된 거 없고요. 자 정말 강력해 보이는 시메트라 용 스킬 이거는 좀 빼놓고 봐야 돼. 하... 야, 야 이제. 슬슬 블리자드도 알고 있어요 히메트라가 더이상 수비형 챔프가 아니라는걸 수비형 영웅이 아니라는걸 이, 이 누가 봐도 공격형이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수비를 하고 있을리가 없잖아요 이제 슬슬 뭐 블리자드쪽도 알고있는거 같아요 이제 히메트라는 더이상 수비형이 아닌 공격형 영웅이다 이거를 야, 그거 말고는 뭐, 뭐 따로 추가된건 없는거 같아요 자 그리고 아나 아나도 저번 이벤트에서 굴이 이, 가격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스킨이죠 가면 하나 바뀐게 큰 메리트로 작용하니까 하지만 이제 해적 스킨이 새로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은 이제 어깨 앵무새도 있고 그냥 해적 완전 해적 느낌이죠 왜 할로윈에 해적을 추가했는지 모르겠지만 뭐그 나라 풍습인가봐요 저희 나라 새로운 좀 이야기 는들지만왜 할로윈에 해적이 추가되는가 뭐 아무튼 어 말고도 새, 새롭게 딱히 추가된건 없고요아 사탕은 원래 있었죠 자 그리고 오리사 오리사는 스킨에는 추가된게 없는데요 감정표현이.. 아 감정표현이래 승리포즈가 호박머리 하나 추가되었어요 뭐 그냥 호, 머리에 호박박힌게 전부인데 뭐 그거말고는 크게 달라진거 없고요위도메이커는뭐 추가된게 없어요 추가된게 진짜 없어요 어느 새부터인가 약간 찬밥 신세. 지 윈스턴 또한 추가된 게 없긴 한. 아 추가된 스킨은 없긴 한데 대신에 이제 승리 포즈로. 아 음성 대. 아라라라라 뭐래? 감정 표현으로 그림자놀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독, 독수리를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자놀이 감정 표현이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리아 자리아는 하나 추가 되었어요. 완전 80년대라는 스킬인데 이제. 80년대 히피죠. 히피족들. 히피족들의 모습을 크... 이렇게 못지게. 아 이거 사야겠다. 헤헷, 헤헷, 헤헷. 헤헷. 히피족들의 예. 스킨도 이래요. 우야막 히피, 히피하죠. 막 이게 드석들석하고 예.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리야. 그거 말고는 뭐 따로 추가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크레. 정크레는 역시 이 이벤트의 메인이죠 박사 정켄슈타인 스킨이 저 다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구매하시거나 이제 할로윈 전리품 상자에서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는 딱히 이제 호박 이 감정 승리 포즈가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냐타인데아 제냐타도 할 말이 많죠 전 시즌에는 이제 해골야타 스킨으로 굉장히 뭐 별것도 없는 약간 색칠 조금 추가한 정도였는데 니도교 이 켈투자슨가 그거라고 하나요? 그..굉장히 <웃음> 이.. 블리자드도 서서히 알고 있는 것 같아 이.. 얘네는 더이상 힐러가 아니야 힐러가 아니라는 걸 어느정도는 이 친구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도 이제 플레이를 가끔씩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딜 봐서 팀원들을 치료해 줄것 같이 생겼냐고 내가 봐도 아니거든 그거 말고는 이제 추가된 게 딱히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토르비온도 새로운 스킨이 추가가 되었는데 바로 바이킹스킨입니다 굉장히 이제 보면은 약간 히오스를 역수 역수입하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바이킹스킨이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바이킹 바이킹 새롭고 이거에 맞춰서 이제 감정 표현 하나가 추가됐는데 홈런입니다 빵 물론 공중에서 없어져 없어지죠 자뭐 이거 말고는 따로 추가된 게 없어요 자 그리고 트레이서도 스킨도 추가된 거없고요뭐 이제 승리 포즈가 호박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호박 그냥 때롱 하나 들고 있는 거네뭐 그렇습니다 아 그거 말고 파라는 진짜 추가된 게 없어요 얘아얘 얘 진짜 너무 너무 참밥인 거 같아 이거 딸랑 컬러 놀이 하나 해주고 뭐 아무것도 추가해 준게 없어요 이, 뭐야 이게 너무 참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조도 이제 전 이벤트에 있었던 악마 한조 이제 이벤 트 한조 스킨을 이제 다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얘도 뭐 추가된 게아슬그라게 어... 아, 하나 있어요. 관통이라고 이제 호박 관련해서 이번에는 승리 포즈로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이제 추가된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스킨들에서 빠르게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스킨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히오스에 있는 스킨들을 제발 역수입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자리아를 많이 하는 유저로서 굉장히 아 히오스에 있는 자리아 스킨 진짜 멋있거든요 아 근데 아왜 그걸 역수입 안해주나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여기까지 스킨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아케이드죠 아케이드 정켄슈타인의 복스모드 새로 생긴 모드 여러분들도 빨리 해보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